어디죠? 호수에 빨려 들어갔는데 이상한 곳으로 나와버렸네요 아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중요한 건 여기에 방울씨가 있다는 거예요 저수지의 옷이 이끌고 있어요 이공간에 깊은 곳으로 이 빛깔 이 맑은 물거품은 방울씨? 방울씨인가요? 대답해주세요 제가 데리러 왔어요 <웃음> 깨우지말려마가야 이 아이는 고운이 잠들어 있단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어미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대양왕 방울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왜 방울씨가 당신 목소리로 말하는 건가요? 그야 이 어미와 한몸이 되었으니까 정확히는 내 의지를 담을 그릇이 되어주었단다 그릇? 방울씨를 화신으로? 그래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너를 이 아이의 반쪽을 기다리고 있었지 혹시라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기우에 불과했구나 이 영악한 아이가 너를 대피시켰을 때는 아무리 나라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단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제 쪽은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 <웃음> 평범하다니 네 가치를 네가 가장 모르는구나 알려줄 테니 더욱 깊이 내려오도록 하렴 이 아이를 따라 어미가 있는 양수 속으로 그리하여 하나가 될 어머니의 방으로 활짝 펼쳐져요! 폭발. 타이밍을 맞춰보죠! 날려줄게요! 성대한 소환 보여드릴게요! 높이! 같이 야. 빙글빙글! <웃음> 같이 빙글빙글! 아직이요? 꽉 잡으세요. 퍼볼게요. 아 신나게 춤춰보죠 날려줄게요. 나요. 신성 폭발. 비가 내리듯 이하. 이 흐름을 따라서. 초신성 폭발! 빵야! 파도를 박차고 슛! 타이밍을 맞춰보죠. 얏! 얏! 발사! 같이 빙글빙글! 그 마음까지 태워주지! 파도를 박차고 슉 활짝 펼쳐줘요! 성대한 수화! 보여드릴게요! 신나게 춤춰보죠! 빵야. 초신성 폭발! <웃음> 이 흐름을 따라서 나요. 꿀잠. 알싸. 결란하게. y <웃음> 하게 내려왔군요. 물거품도 더는 올라오지 않아요. 이곳 어딘가에 대양왕과 방울씨가... 방울씨한테서 빛이... 방울씨의 형체가 변해가고 있어요. 저 모습은 예전에 꿈에서 본... <웃음> 어서 오거라, 사랑스러운 아이야. 과연 네가 오니 반쪽이 채워지는구나. 드디어 내 의지가 실체를 이루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야 없지? 너를 집어삼켜 보다 가까워지도록 하겠다. 너희 인류를 만든 밤의 어머니, 릴리스에게로. 밤의 어머니? 인류를 만들었다고요? 그래. 아주 까마득한 옛날 아버지 위대한 의지와 함께 너희를 만드셨지 아내 어머니이기도 하며 선대 대양왕이기도 하셨구나 미, 믿을 수 없네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은 듯 거부하지 말거라 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겠니 이 아이는 지금 너와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나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단다 그렇기에 내 말에 담긴 진실 또한 이 아이를 통해 내게로 전달되고 있을 테지 그래 받아들이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 경악도 전열도 모두 다 사랑스러워 저는 최악이지만요 마치 방울씨와 감정을 공유하는 기분이에요 어쨌든 그런 대단하신 어머니가 저희와 무슨 관계란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너는 알고 있어 아무래도 좀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겠구나. 네 몸에 직접 의사를 새겨 넣어 주마. 세계 당기다주시 타이밍을 맞춰보죠. <웃음> 그래. 어머니는 너희 인류를 사랑하셨지 세상 어디에 배아파 낳은 아이를 미워할 어미가 있었을까 하지만 위대한 그분께서는 그러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너희를 당신의 집으로 여기고 없애려 하셨어 그만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목하셨지 그 결과 어머니는 그분의 의지에 흡수되셨고 허나 그럼에도 어머니는 너희에 대한 비호를 멈추지 않았단다 너희에 대한 아버지의 적이마저 누그러뜨릴 만큼 계속 연민하셨어 그러니 방해가 된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기로 하셨지 인간들이 지어준 릴리스란 이름을 낙인처럼 붙여 추방하기로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운명의 문이 열렸던 바로 그날에 으악! 너 여기서 뭐해? 일어나 눈좀 떠봐. 나랑 얘기 좀 하자. 일어나 보라니까. <웃음> 이제 알겠니? 너희와 어머니가 무슨 관계인지. 그렇다면 왜 내가 너희 둘을 품으려 하는지도 알겠구나. 눈물이란 담을 그릇이 없으면 말라버리는 법. 하물며 어머니의 눈물은 그 위대한 아버지조차도 포기하셨지. 그런데 너는 일개 인간이면서 이를 포용하는 데 성공한 거란다 아, 이 얼마나 놀랍고도 귀한 보물이란 말이냐 너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내가 인간들의 어머니로 군림하게될 진정한 모체로다 거짓말 쟁이 뭐라? 지금 나한테 한 말이냐? 정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짓말을 했었네요 뭐가 악마란 거예요? 뭐가 몸을 내놓으란 거예요 처음부터 구해줄 생각이었으면서 값싼 동정은 자기가 한 거였으면서 무슨 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누구긴 누구예요 당신 옆에 있는 거짓말쟁이지 으이. 항상 이런 식이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만 하면서 날 걱정하고 누구보다 날 위해주고 아껴주고 항상 자기 말 손해보고 희생하려 하고 미안하지만 더는 그렇게는 안 돼요 몰랐다면 모를까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도움 받은 만큼 도울 거예요 빚진 만큼 평생을 다해 갚을 거예요 그게 심부름꾼이니까 그게 가족이니까 그러니 도망칠 생각하지 마요 절대 안 놓아줄 테니까 제가 얼마나 집요한지는 알죠 당신은 정말 잘못 걸렸어요 미아 감히 감히 감히 감히 감히 이 어미를 무시하는 것이냐?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하, 불쾌하구나.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 나의 색으로 물들여서 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마. 어머니의 잔재들이여, 온전히 내 것이 되어라. 그, 그게 물 드세요? 더... 잘 따라오세요! 전동처럼 그리고 분수처럼! 도에 물드세요! 어째서? 왜 삼켜지지 않는 것이냐? 이럴 리 없다. 내 대양이 삼키지 못하는 게 있을 리가! 그런가? 삼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삼키지 않는 것인가? 나와 하나가 된 어머니의 잔재여. 네가 나머지 잔재를 거부하는 것이냐 그래 당연히 쓸지 누가 가족을 삼키고 싶겠어 너처럼 세격에 물든 악마가 아닌 이상 감히 이 어미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 입을 떠들지 못하게 다시 심해로 가라앉혀주마 늦었어 이미 다 전해줬다고 해리에게 널 쫓아낼 방법을 아! 이 힘은 제3의상력? 어떻게 너희의 의식은 분리되어 있는데 네가 뿐이지 아까 네 입으로 그랬잖아 당신을 통해 저희 둘이 연결됐다고요 게다가 지금 네 몸은 내몸 어디가 취약한지는 잘 알고 있지 그래요 당신을 지금 이곳에 있게 해주는 환각을 실체로 만드는 돌이 어디에 박혀있는지도요 그, 그런 무슨 짓을 악마는 지옥으로 해수는 배양으로 돌아가라 <웃음> 관통했어요 정확하게 핵을 맞췄죠 잘했어 이걸로 화신의 몸은 사라질 거야. 없애는 건 불가능해도 한동안은 쫓아낼 수. 누구 마음대로 날 쫓아낸다는 것이냐? 아! 말도 안 돼. 더는 몸을 유지할 수 없을 텐데. 형체 없이 의지만으로 이런 물리력을. 무, 무서운 집착이네요. 저는 세 발을 피겠어요. 넘기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어.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여기 있었다! 뭐, 뭐죠? 왜 멈춘 거죠? 아, 안 느껴져 주인님의 시선이 안 느껴져 수호자의 재단에서 분명의 문이 닫힌 거야 그 말은 신서울지부 클로저들이 응, 해낸 거야 그래서 대항왕의 의지도 힘을 잃은 거지 주인님이 떠나시면서 그분이 마련해준 대면의 장도 사라졌으니까 원통하구나 거의 다 닿았는데 안을 수 있었는데 이대로 돌아가야 한다니 앞으로 두고두고 이 순간을 떠올릴 것 같구나 하지만 안심하지 말거라 이걸로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 대양은 무한하고 결코 마를 일이 없으니 사라진 물도 언젠가는 다시 차오르게 되리라 그때가 되면 오늘의 수모를 갚아주마 그러니 부디 건강하게 지내렴.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돌아갈... 어. 아그 알람이 이렇게 계속... 아, 여보세요, 아유 누구십니까? 이 녀석, 언제까지 자고만 있을 재미냐 <웃음> 어, 여, 형님, 하하하하! <웃음> 형님이라뇨! 잠이 덜 깨셨군요, 선배님! 어쨌든 깨어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선배님도 허유미 경감님도 다들 쓰러져 계셨어요. 쓰러져 있었다니... 어, 얼마나 말입니까? 이상한 눈동자의 환각을 본 것까진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태가 거의 다 수습되고 뒤처리에 들어가는 시점이니까요 병원에서 울프팩팀이 대행자들의 군대를 이기고 신서울지구의 클로저들이 운명의 문을 닫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다들 백야의 요새로 귀환하시는 중이라더군요 네? 아, 그, 아 그렇게나 아그 지났다고요? 아, 이거 참 면목이 없네요 남극까지 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그래도 다들 무사히 끝났다니 다행입니다 어... 다들 무사하신 거 맞죠? 누가 다치거나 하신 건... 그쪽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현재까지 들은 바로는 별말 없더군요. 오히려 여러분 쪽에 미귀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한 얘기는 직접 듣도록 하시죠. 마침 저수지씨가 오고 계시니까요. 도윤아, 무사해라. 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살다 보니 남극... 내가 본건 그게 마지막이야. 그 이후로 내리가 들어갔던 무릉덩이가 사라졌고... 그럴 수가! 정말 아무 소식도 없는 겁니까? 네. 신서울 지부 측에서 봤다거나 하는 얘기는... 그쪽도 워낙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있었다면 바로 얘기해줬을 겁니다. 발신기는요? 에리씨의 요원복에 위치 발신기가 있을 텐데. 당연히 추적해봤죠. 하지만 좌표가 전혀 뜨지를 않더군요. 고장이 난 건지,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 계신 건지. 정말 한심하네요. 이런 줄도 모르고 기절해 있었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어요. 둘다 그러지 마. 다그 눈동자 때문이었잖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에리를 보낸 나는 어떻게 되는데 아니 아 그거야말로 저수지씨의 잘못이 내 잘못이야 내가 에리의 등을 떠밀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찾을거야 남극에 혼자 남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그,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꼭 찾도록 합시다 저도 위치 추적기를 개량해보죠 음, 다들 부탁할게 나도 내 방법으로 해리를 찾아볼 테니까 그럼 다녀오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대양왕을 떨쳐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영문 모를 곳에 갇혀버렸네요 여긴 어머니의 방도 아닌 것 같고 차원의 틈새 그런 곳일까요 <웃음> 너무 심각해하지 말아요 그리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저수지는 구했고 적들도 사라졌고 이렇게 방울씨도 돌아왔잖아요 운명의 문이 닫혔으니 눈동자의 환각도 풀렸을 테고 한기남씨와 허유미 경감님도 깨어나셨을 테죠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에요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는 아니지 너는 아니잖아 여긴 네 말대로 차원의 틈새 같은데야 어머니의 방과 연결된 수호자의 영역이지 원래는 수호자의 재단에서 의식을 치르는 계승자가 오게 되는 곳인데 아무래도 우리도 휘말렸던 모양이야 그리고 의식이 끝난 채 이렇게 남게 된 거고 계승자란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미하엘 폰키스크? 아니면 신서울지부의 클로저 분들 글쎄... 양측이 의식을 두고 싸웠을 텐데 운명의 문이 닫혔으니 우리 편이 이긴 거 아닐까? 그래요 신서울지부의 클로저분들이 해냈겠죠 미하일 폰케스크는 문을 열려는 측이었을 테니 다행이네요 정말 모두 무사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 걱정할 때야? 당장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좋은 일은 많이... 나쁜 일은 적게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리 최악인 것도 아니에요. 저 혼자만 남는 거면 모를까. 방울 씨도 같이 있으니까요. 나는 나쁜 일을 나눠도 되는 상대란 거네. <웃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당신, 당신이 저인걸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시련과 고통을 함께하죠.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어차피... 다시 예전으로 괜찮겠어? 이대로 계속 여기에 있어도? 새로 사귄 친구들도 저수지도 만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나 가족이 되고 싶어 했는데 정말 괜찮겠어? <웃음> 직굿네요 방울씨 당연히 괜찮을 리가 없죠 누군들 헤어지고 싶겠어요 그래도 기대하면 상처받으니까 <웃음> 미안 무신경하게 굴어서 그래도 그 대답이 듣고 싶었어 방울씨 뭘 하려는 거죠? 그 빛은 또뭐고요 호수를 연결했어 남극 상공에 있는 팬텀 나이트와 팬텀 나이트? 호수로 어떻게 어머니의 방에서 봤으니 알잖아 팬텀 나이트 아버지의 적이랑 내가 그러다 분리되기는 했지만 그때의 연결이 남아있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그쪽이랑 호수를 연결할 수 있었어 네가 날 찾아온 방식을 응용해본 거지 자,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요 어서 하나였던 둘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려고 해 너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팬텀 나이트에게 돌아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다시 하나로 돌아가진 않더라도 이 땅에 와서 받은 많은 것을 돌려주게 되겠지 돌려준다니? 대체 뭘? 보수로 이동하거나 독을 정화시켰던 힘 아니면 주인님과 군단에 대한 기억이라거나 이렇게 너와 얘기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겠지 어쩌면 지금의 인격 자체가 사라져서 빈 껍데기만 남아버릴지도 몰라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당장 빛을 거두세요 멈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뭘 해요? 돌아가도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아니게 되면 가족을 잃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요 미안 또 혼났네 그래도 난 이기적이라서 나만 아는 악마라서 말이야 그러니 이번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실은 처음 네 소원을 들어줄 때도 그랬거든 방울씨! 걱정마 난 언제나 네 옆에 몸은 괜찮아? 여기입니다 다들 여기에요! 찾았습니다 정말 저수지씨의 말대로군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맥박도 약해져 있고요 게다가 회복 중이긴 하지만 자잘한 타박상도 많아요 내가 너무 늦게 발견했어 에리의 옷이 느껴질 때 바로 알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라 저수지 씨도 확신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감각이 없었으면 더 늦었을 겁니다. 에리 씨의 위치발신기가 고장 나 있었으니까요. 음... 하지만... 그러지 말고 안아주기라도 하세요. 에리 씨의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테니까... 어? 어... 응... 아, 알았어. 이, 이렇게 하면 돼? 응. <웃음> 최고네요. 눈을 떴는데, 저수지의 품 아니라니. 에, 에리야! 너, 깨어난 거야? 그래요. 저수지, 다녀왔어요. 야! 깨어났으면 말을! <웃음> 아니야. 깨어나줘서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그냥, 다 고마워 에리야 방울아 너도 고마워 에리를 끝까지 잘 지켜줬구나 방울아? 어, 왜 그래? 왜 아무 말도 없어? 에리야 얘 이상하지 않아? 아까까진 잘도 말했으면서 어, 허리 아파 아, 숨 막혀 에리 너 포옹 금지야 이제 그만 풀어 조금만 조금만 더 이러고 있을게요 금방 풀테니까 에리야? 너왜 그래? 혹시 울어? 아니요 울기는요 아닐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다시 저수지를 만났고 방울씨도 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예요. 제 친구들과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요 보수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웃음> <웃음> <웃음> 아버지의 제보들은 언제봐도 좋아요 개중에서 특히 이니토크리스의 거울은 말이에요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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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제거, 제거라니 왜 그러십니까? 제것도 허언을 하였나이까? <웃음>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반대구나 싶어서요 불행을 비껴내는 저분의 재능과 남을 불행으로 이끄는 제 재능이 말이에요 눈이... 괜찮다니까. 차원종한테 좀 긁힌 거야. 다른 쪽 눈은 잘 보여. 그럼 된 거지. 오빠… <웃음> 응. 그럼 된 거야. 이렇게 다시 널볼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빚을 졌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갚지?